그들의 그 기억을 개인적인 환경에 대한 그인기적을 응? 어, 단단 강화한대요. 그래서 이 응. 사건이 발생하는데 응? 어 폭발인데 쓰레기 보관 메모리 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되고 응?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마음에 고정되어야 되는다 응? 그리고 사회의 공유를 응? 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이 이런 사건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을 이렇 사람을 이렇게 나이그사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네사렇게사을게 거에 대한 상상은 제도데자원상위에서 응. 패스되고 응. 응. 어, 미래세상 하면 그 응. 따라오는데 너무 오일뒤 기억이 전이정로 현재로 는네 그쵸 이거 자체가 현재로 정해되고 게다가 게다가 인속은 그 의미 있는데, 그 제주의 응? 응? 동물들과 응? 이것을 형태로 는 데에 같이 해주고문화하는모 그리고 문자을 설명한 적 그들이 서서 가는 가까운 그 작업을 모아이 사회 변화에 치하고죠그러는데그공에서인요 형태로 라서는 해네 그래서 과거가제 그 응? 그 협의를 때 새로운 협를할사항 그럼. 요 아, 응? 음? 음? 네. 이 사람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한대? 하 음.